서가모니 부처님, 위대한 생애 속세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출가의 몸이 되었다. 그후 10년간 왕자는 검우 궁전과 가을르 궁전, 그리고 우계의 궁전에서 춤과 노래와 악기 소리의 희감경 즐거운 생활을 보내었다. 하지만 쾌락 속에서도 늘 마음 속으로 깊이 사색하며 인생을 알아보려고 고심하였다. 궁전의 영화도 건강한 이 육체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이 젊음도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사람은 병들고 누구나 늙어간다.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젊음도 건강도 산다는 것도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구하는 대상의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릇된 것과 바른 것이다. 그릇된 것을 구한다는 말은 스스로 늙음과 병과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다. 바른 것을 구한다는 말은 그것의 그릇됨을 깨달아서 늙음과 병과 죽음을 벗어나 인간의 온갖 고뇌를 안전히 떠난 경지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은 나는 그릇된 것을 구하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구나. 이런 생각으로 날마다 마음을 괴롭히며 지내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왕자의 나이 29세가 되었다. 그 해에 아들 라우라가 태어나자 왕자는 드디어 출가를 결심했다. 왕자는 마부 찬타카를 거느리고 백마 칸타카에 올라타고서 정들었던 궁전을 나섰다. 그리하여 속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줄가운 몸이 되었다. 이때에 악마가 재빨리 왕자에게 달라붙었다. 궁전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라머잖아이 세계가 전부 내 것이 될 것이다. 왕자는 구지졌다. 악마여 없어져라. 지상에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악마를 쫓아버린 왕자는 머리를 깎은 뒤에 걸식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가장 먼저 왕자는 바가다 선인을 찾아가서 그가 닿고 있는 고행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아라다 칼라마와 우두라카 라마 프트라를 찾아가 그대로 수행을 보고서 직접 실행해 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달은 왕자는 마가다국으로 가서 가야마을 옆을 흐르는 나이자란나 강가의 우르빌라 숲 속에서 격렬하게 고행하기 시작하였다.